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잘 지내셨습니까? <웃음> 오늘이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수업이 되긴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니뭐 그죠 시간도 연장하고 하면서 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이 어, 편안하게 최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음.. 제제 강의 잘들으셨 듣고 어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 오늘 해, 해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해드린다 해드린다 그러면서 자꾸 까먹고 못해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제가 나눠드렸는데 우리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나눠드렸어요. 이제 뭐냐,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카드보드라고 하는 장비에요, 카드보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상현실 VR 있죠, VR. 네, VR, VR을 볼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아, 가격은 엄청 저렴한 거고요. 제가 다 선물로, 이제 오프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선물로 하나씩, 네, 다 드린 거니까 가지시면 되세요. 네. 네.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웃음>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장비를 살려면 가격이 비싸요. 보통 한 15만, 1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VR 카페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VR 카페에 가면 거기는 장비들은 보통 한 150만 원씩 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큰데, 어 이거는 해보이 안 비쌉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사올 때 2,500원씩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시키시면 택배비 갖다 넣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시켜서 하나씩 이제 수업할 때 나눠드리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떤 장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어렵진 어 않아요. 스마트폰 이죠 여러분? 우리 오프라인 쪽에 수업하시는 분은 잠깐만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해서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인터넷에서 인터넷 가서요. 인터넷에서 가서 인터넷에서 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카드보드라고 검색하면 카드보드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팔아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중국산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산게 이거예요. 국산. 그나마 이제 이게 국내산인데, 중국산들은 이거 제가 이제 가격 저렴한 걸 초반에 많이 써봤거든요.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근데 해보니까 딱한번 쓰면 버려딱한번쓰 <웃음> 수업 딱한번 딱 쓰면, 그 다음에는 못 쓰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이제 이런 국산은, 그나마 국산은 조금 그래도 어좀 오랫동안 좀 쓸수 있더라 해, 해보니까 약간 좀요. 그래서 제가 비용이 더블이 되긴 한두 배가 비싸긴 하지만 두 배가 비싸긴 하지만, <웃음> 배가 비싸긴 하지만 어, 요걸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하나씩 다 드렸었고 우리 어, 온라인으로 접던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사시면 되고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만 가, 가도 한 5천원 정도 하면 요런 걸살수 있어요. 다이소만 가도 팔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다이소에서는 플라스틱 종류를 안 팔고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으로 조립이 된걸 팔고요. 얘들은 사면 내가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일일이 밤에 하나씩 다 조립한 거예요, 여러분.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막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 분들은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로요. 예, 네, 양면 테이프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양면 테이프도 가지고 왔으니까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조립 방식도 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스마트폰 꺼내시고 제가 아마 첫날에 첫날에 VR 관련해서 설명하면서요 유튜브 앱 있죠 여러분 여기서 돋보기에서 우리가 VR 보세요 VR 한칸 띄우고 아 4K 이 4K죠 4K, 4K 한칸 띄우고 VR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4K VR은 롤러코스터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보이세요? 사파리도 나오고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어, 옛날에 비해서 꽤 많은 종류들이 나오, 나와요 그죠? 이런 뭐 띄워내리는 영상도 있고 그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거 있죠? 이런거는 클릭하면 아예 처음부터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거는 그냥 바로 거기서 끼워서 보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방향 조절은 안돼요 방향 조절은 그냥 그 상태로 보는거예요 찍어놓은거를 근데 화면이 처음에는 안쪼개지고 내가 터치하고 난 다음에 카드보드 그림 눌러 쪼개지는걸3 6 0도 내가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4K는 뭐냐면 해상도가 가장 높은 vr 이에요 4K라는 의미가 그 현존하는 해상도 중에서 원래 8K가 지금 제일 최고긴 하지만 은 vr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4K 해상도가 제일 높은 해상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해상도에서 제일 높은 숫자로 보면 화질이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데모 버전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 보도, 보도로 보는데 불구하고 화질이 깨끗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깨끗하게요 그래서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재미를 느끼려면 이런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 이런 롤러코스터 쪼개진 거 있죠. 요거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한번 보세요. 롤러코스터. 그 소리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크게. 그래, 소리 좀 들어가면서 봐야지, 그죠? 소리도 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어,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걸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바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어, 이게 이제 가상현실 이제 VR을 보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마찬가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 비대면, 굉장히 지금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TV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TV로 설교를 보고 물건을 보고 하는 거랑, 그죠? 지금처럼 그렇게 마치, 그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목사님이 지금 내 앞에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집이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마치 그 집에 바로 들어와서 그 물건을 만지는 것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내 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VR.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다 되는데, 단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장비가. 이런 장비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이런 장비를 끼워서 보세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 사람의 내가 이게 원리가 중간에 있는 이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는 렌즈가 중요하거든. 렌즈. 이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렌즈가 비싸야 비싼 걸 써야지 화질이 깨끗해져요. 근데 렌즈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그죠? 싸구려를 쓰다 보게 되니까 이거 눈을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양 양쪽에 있는 눈을 한쪽으로 모아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 렌즈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치 그 현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으로 쪼개진 게 그러면 문제가 오랫동안 보게 되면 구토도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특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좀 보다가 힘들어서 못보시는고 하시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극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5G에요 5G 이 5G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5G가 보급이 되었으면 요 속도가 엄청 좋아지죠 그럼 지금의 품질은 몇 배의 좋은 품질로 영상이 재송이 재,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런 어지러움증 현상이 전혀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품질이 지금 우리가 보는 품질보다 이게 반, 이제 반 만약에 4K다 그러면 반으로 쪼개면 그 2K가 되는 거고요 2K다 그러면 반으로 쪼개 쪼개게 되면 H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실제 품질보다 품질이 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8K 정도 돼야지 4K 품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 VR 카페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잘 이용하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웃음> 힘들어하시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버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전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쪽 시장이, 이쪽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 눈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뭐냐. 어, 부, 부동산 쪽은 그런데요. 전, 삼, 산업업계 전반을 다 걸쳐서요. 아, 아니, 동네 가면 다 있잖아요. 지금. 그 대규모 시설 가면, 이제 상업 지역 가면 다 있으니까. VR 카페요. 그러면 게임들. VR 카페에 가면 은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는 내가 비싼 장비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거기 가시면 비싼 장비 끼워서 하시면은요 마치 지금 이, 여기 보는 거는 실감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거기는 막 몸에 막 찌릿찌릿하고 하면서 <웃음> 온몸에 막 경험도 하면서 막 하는 거랑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만 수업할 때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회식을, 회식을 VR 카페에서 했거든요. 됐고, 왜? 나이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 들어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가자.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저녁에, 저녁에 이제 수업 끝나면 보통 9시, 그 이제 일찍, 1시 간전에 일찍 나 9시 되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때 가서, 그때 가면 애들도 거의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1시간당 보통 만, 만 원에서 12,000원 만 정도 하거든요. VR 카페가요? 좀 비싸요. 어, 생각보다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경험들 해보는 게 게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느낌은. 왜?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지금처럼, 지금처럼요. 평면적으로 보는 시장에서요. 비대면이 더 확대가 되게 되면요. 확대가 되면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 마케팅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시장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서비스가요, 이런 쪽 시장으로 발전될 거예요. 사람들이 평면에서 보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장비 하나 딱선으로 인해가지고, 마치 그 공간에 갇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죠, 못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시장이 저는 내년도까지, 내년도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 내년도에 저,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5G가 제대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 해부터는요. 한 2년 정도 지난부터는 어, 속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나 각종 기업에서요. LG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이렇게 큰 장비가 아니고요. 안경형 여기다가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거는 VR 기기들이 지금 벌써 만들어져가지고요. 삼성은 벌써 2년 전에 개발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상용화를 안 시키는데 왜? 지금 상용화시켜보 돈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그게 어, 정상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 지금은 집에 있는 일부 애들이 게임한다고 그걸 갖고 있지만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요게, 그,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꺼져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어,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화면을 바꿔버리면은, 화면 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는 VR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도 찾고요. VR을 가지고 뭐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계도 듣고요. VR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도 찾고요. 그리고 만들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것들도 거기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은 이 이제 이0만 원대 VR 장비가 두 대나 있거든 집에요. 네, 두 대나 있는데 그걸로 저녁에 드라마를 보잖아요.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어, 그, 1인치 그, 뭐냐면, 몇백인치, 200인치 때 이제, 우리 극장 가면 보는 거 있잖아요. 극장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냥. 쉬우면은요, 극장에서 드라마가 보인다니까, 극장에서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이. 극장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도 영화를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거기 이제 게임들도 많거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VR 게임 이렇게 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걸로 막 머리 밤에 막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이렇게 막건들고 있으면 와이파가 와서 밤에 뭐하냐고 혼자서 막그러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게임도 굉장히 재밌는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가장 먼저 발전하는게 게임 분야고요 게임 분야고 어, 게임 분야보다 더 많이 발전된 분야가 있는데 어... 예상은 하고 계시죠 다들 그죠? 네, 다들 어르신들이시니까, 그죠? 네. 이게 성인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랑, 그렇잖아요. 평면으로 보이는 거랑, 눈앞에서 얼음거리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느낌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거기 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잠깐 보시면, 보시면, 여기 위에, 좀 제가 그냥 슬슬슬슬 넘어오긴 했는데 이 보면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이런거는 이제 k 팝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은 조금 움직여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요런 여자분들 나오는 이런거 있잖아요 허어 하면서 나온거죠 이런게 이제 다 성인물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샘플이죠 샘플 이런거 봐서는 뭐 그닥 그렇게 그렇진 않는데 이게 어 원래는요 이제 이쪽 시장에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일부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개방적이잖아요. 일본에 일부러 넘어가서 넘어가서 어, VR을 보러 오, 보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건대에서 강의할 때인데 건대에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돈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어디 해서 대표님 같은데 저랑 같이 사업을 하나 참으시면서 <웃음> <웃음> 대한민국의 <이> VR <웃음> 석인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어, 그런게 맞지 않는 시장이라서 해보이 어, 돈이 안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어쨌든 관심은 많이 가지는 시장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어, 이제 만약에 이런 성인물을 보고 싶잖아요 검색방법은 간단합니다 VR하고 한칸 띄우고요 우동 검색하면 나옵니다 우동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런 게. <웃음> 왜냐면, 야동하면은 걸려서,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만 빼가지고 애들이 우동으로 하고, 하서 가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엄청나다고 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영화 시장이죠 영화. 예. 영화도 이제 이런 VR 시장이 나와요, 영화도. 그래서, 영화를 볼 때, 360도의 영화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360도의 영화를 보게 되면, 완전 시장,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영화 자체가. 그리고, 볼 때, 어, 영화를 볼 때요. 볼 때, 저기, 주인공 시점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악당 시점에서도 영화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360도니까. 내가 영화를 볼 때요. 주인공 가, 위치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내가 악당 위치에 가서 보면 돼요. 그 위치에서, 뭐 해야 돼요? 주인공하고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 경험을 해보시려면, 똑같아요. VR 한칸 띄고 뭐 검색하면 된다고요? 영화, 예. 네. 검색하면, 유튜브에 온갖 영화들이 나와요, 여러분. 온갖 영화들이요. 그리고, 우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서도 말씀 마찬가지로, VR, 뭐, 그 VR만 검색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VR 관련되 있는, 관련되 있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요,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이거는 이제, 거기, 심장 이 약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고층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집어오는 게임인데, 예, 네, 이거, 거기, 한번 떨어지면, 진짜 떨어지는 거 좀, 와! 펴지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굉장히 심장 이 약하신 분들은 안 돼요. 이런 것도 많아요,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즐겨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 게임을 해라.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뭘 하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과연 이 시장이 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데도요 마케팅을 하는데도 내가 vr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 하고요 vr로 서비스를 안해줄 수있랑 차이가 분명히 날거예요 어떤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에 따라 가지고 특히 부동산 쪽은 우리 모델하우스 제일 처음 보셨지만은요 부동산 쪽은 100% 여러분 부동산 쪽은 이 시장이 무조건 100% 가는거예요 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요 집을 볼때평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360도 보느냐 완전 차이가 나는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시장은 서서히 침투를 하겠죠 서서히 침투를 하겠죠. 서서히 이쪽 시장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 확대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봐서는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VR 시장은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가. 그리고 모든 물들이 이제 이 VR과 AR, 정강 현실이죠. 정강 현실까지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MR이라고 불려요. MR, 믹스더,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MR 시장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 장갑 같은 거 있죠. 장갑. 이런 거 껴가지고, 마치 이제 사물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분들이죠, 의사. 의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실제 시체를 띄워서, 시체를 가지고 뭐, 해보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체를 안 띄우잖아요. 안 갖고 오셔도 되잖아요. 왜? 가상현실로 시체가 나와요. 그래서 칼을 갖다 째면 마치 내가 실제 시체 째는 것처럼 느낌이 손에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요. 지금 그런 시장. 그 다음에 또뭐요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도 이제 현재 안 가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시장이 펼쳐지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치료 같은 시장이 펼쳐 치료. 다리가 절단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보통 다리가 절단되신 분 같은 경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VR을 통해 가지고 내 다리를 붙여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에 따라서 발가락도 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 치료를 하는 그 시장도 이제, 그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이 시장에서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연습용으로 보시라고 드릴 것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는, 실제로는요, 한번 가볼게요. 네. 이게 삼성에서 나온 놈을 쓰게 되면은요, 삼성 기어 VR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금액대는 보통 한 10만원대 정도 해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런 걸 사시면 지금 보고 있는 장비는 비교가 안 돼. 잽이 안 되죠, 뭐. 잽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VR 서비스를 엄청나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 안에서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볼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진 있잖아요. 평범한 사진과 영상도 여기서 360도 다볼수 있어요 그것도 극장에서 막 이만한 거 보는 것처럼 경험을 해보면 돼요 경험을 경험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게이쪽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쪽 시장이요 그럼 네. 이게 비디오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건아니네 일반 영상을 가지고 만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면요 그냥 네이버에서 360도 카메라 검색하면요. 많이 팔아요. 요게 이제, 요게 360도 카메라거든요. 삼성에서 나온 3 6 0 카메라도 있어, 보이세요? 이렇게요? 예, 카메라인데, 어, 이런 카메라를 쓰시면, 이런 카메라를 쓰면은요. 그냥 아까처럼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카메라 있죠.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평면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카메라예요. 얘는 중간에 놓고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상단에 달든지 중간에 놓든지 놓고 그냥 녹화 누르면은요. 아까처럼 그냥 360도로 찍혀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찍힌 걸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아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촬영 장비가 일반 평면 장비가 아닌 360도 장비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돈이 많이 안 되다 보니,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저기 우리 이 대표님 지금 들고 계신 저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거는 카메라가 앞쪽에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카메라가 앞뒤로 달려있어서 360도로 양쪽으로 찍히는 거냐, 양쪽으로. 찍을 때마다. 사진도 그렇게 찍혀요. 사진도요. 사진도 양쪽으로 360도 찍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360도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찍냐면, 어, 카메라 기능에 보면, 파노라마 기능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파노라마 기능을 켜놓고,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이렇게 360도 돌잖아요. 그럼 내가 삐잉 울면 360도 찍혀요. 그럼 그대로 나, 저렇게 나와요. 대신에 이제 어 저거는 전체가 다 보이지만 여기 스마트폰은 각도가 좁다보게 되니까 요렇게 움직이면 위아래가 잘려서 위아래는 안보이겠죠. 위아래는 안보이지만 전체 360도는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적 발전은 엄청나게 와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은 이쪽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네,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시장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제 이 VR 쪽 시장을 한 4년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4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발전되고 있어다 아마 조만간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5G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5G 내년까지도 제가 봐서 5G가 제대로 보급될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5G는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 반쪽짜리도 안되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속도도 못내는 5G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거예요 네, 속도에 대한 문제가요 그러면 엄청난 고화질의 고품질의 정보들이 빠르게 제공이 될 거거든요 지금 폰들이 여러, 여러분들이 지금 5G는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 저기 고속도로 공사가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자이 도로는 뭐요? 속도를 갖다가 800km. 지금 기존도 고속도로는 100km밖에 못 달리는데 이 고속도로는 800km. 어, 엄청나 800km를 달려. 끝내주지. 자 얘네들 엄청나게 빠른 도로니까 들어와서 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그게 왜? 대한민국의 어떤 자동차 중에서도 800km를 낼수 있는 자동차가 없어요. 맞죠? 사긴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5G를 만들어놔도 여러분 폰이 못 지원을 그런 그렇게 그 속도를 지원해준 폰이 한 대도 없다 대한민국에 지금요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5G를 깔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나오는 폰들도 전부다다 네, 반쪽짜리라고 다 지원이 안 되는 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잠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풀리겠죠. 이제 그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폰들도 나오게 하게 되면 은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다른 속도가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 이쪽 시장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볼 때도 어, 누워 죄송하긴 하지만 누워서 이렇게 <웃음> 뜯어서 보면 한그 화면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요. 엄청 많이 달라요. 진짜로. 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시작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기한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꺼은 김에, 꺼낸 김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이번에는 검색을 하는데 뭐라고 검색하냐면요. 구글, 예. 스트리트뷰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구글 스트리트뷰. 보이세요? 네 여기 구글 스트리트 뷰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네. 찾으셨어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네자 그러면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셨어요? 내가 네, 열기 한번 해보시고 얘는 심플해요 전 세계에 전 세계 모든 여행지를 360도로 볼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 같은데 어디로 한번 가고 싶으세요? 뭐 가고 싶은 나라 없으세요? 옷, 옷, 어디요? 퀸즈랜드 퀸즈랜드요? 퀸즈랜드 가볼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킨즈 대학 랜드 킨즈 랜드 대학교인데 대학교 밖에 안나오네 킨즈 잠깐만요 네. 킨즈 랜드 주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 오스트레일리아 킨즈 랜드가 나왔죠 그죠 거기에서 어 밑에 보시면 그 킨즈 랜드에 있는 300주 사진들이 쫙 나와요 보이세요? 그래서 와이 물속이 끝내주네 킨즈 랜드의 해안가가요 바닷속으로 한번 구경해 볼까 그러면요 그럼 여기 퀸즈랜드 여기 보니까 요거 바다 속 같은 데요. 거 여기 한번 눌러 볼까요? 네. 터치해 보면 자, 터치해 보면은요. 지금 요 바닥 속이 보이는 바다 속. 터치하면 360도로 보이죠? 보이세요? 네 이거를 화면을 터치한 다음에요. 터치하면 위에 상단에 상단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얘를 터치하면 또반으로 쪼개져요. 반으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쪼개진 거를 그대로 넣어서 한번 보세요 넣어서 그러면 바닷속을 바닷속을 요걸 끼워가지고 360도로 쭉볼수 있을 거예요 360도로 그래서 그카드보드에다 끼워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카드보드에다가 한번 보세요 카드보드에 끼워서 네. 여러분은 지금 바닷속을 보고 계신 바닷속을 예. 바다닷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니면 뭐 지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상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지상에서 또 올라가셔서 지상에 있는 걸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이렇게 전세계 여행지 있잖아요 전세계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를 찾아가지고 360도로 미리 볼수 있어요. 우리 저기 저기 우리 정선 목사님께서 최근에 여행기를 많이, 갔다 오신 때를 많이 올리잖아요. 선교활동 갔다 오시고 뭐 많이들 시는데 거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갔다 왔을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 올릴 때 내가 갔었던 상황, 현재 상황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영상 올리셔도 상당히 그래도 더 좋은 영상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네. 카드보드 보세요. 네. 카드보드 보세요. 네. 카드보드 이게 네. 카드보드가 아니라 죠 구글에 어요 네. 유튜브 아카드보드카드보드이름이 카드보드라고 해요. 아무소니뭐꼭 힌트를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 스트리트 뷰라는 이런 앱은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전세계 전 세계의 모든 여행지를 360도 다볼수 있어요. 일본부터 온갖 나라를 다볼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항상 마지막 날에 하거든 제가 이거를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여행지도 다니면서 구경해보시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을 때 미리 그 지역에 있는 걸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기 전에 한번 구경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 보이세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개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해외가가지고그 지역 가서 그 지역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도 이걸 찍어서 올려주지만은요, 어 일반 개인 여행자들이 여기다 많이 올려놔요. 네, 그래서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잠깐 보시면, 서울 제가 서울을 검색해 볼게요. 서울요. 네, 대한민국 서울을 가보면은요, 서울을 가보면 서울에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는 구글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구글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김송남, 그래가지고, 보이세요? 이렇게, 이름이. 보이죠? 개인이 올린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여기다 찍어서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글 스트리트 뷰라고 적혀있는 거는 구글에서 찍어서 올린 거고요. 밑에 이렇게, 개인이 올린 거는, 자기 그 개인 이름이 나와요. 외국인도 올렸죠, 그죠? 여기 제이지라고 하는 외국인이 중국, 어, 서울특백시를 또 찍어서 올린 거예요. 최근에 360도 카메라를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60도 카메라를 들고 해외를 다니면서 자기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꽤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어, 개인이 이런 데도 올려놓게 되면은 어, 자기가 갔던 영지 여행지 여행지에 자기 이름들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VR 쪽이 SK, <웃음> SK에서 <웃음> 여러분들 이 알아만 두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잠깐 볼게요. 네. 점프 VR, 점프 a i 라 그래가지고 이 SK에서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 요런 랩대로 이게 지금 SK에서 만든 거거든요. SK에서요. 만든 건데 이 점프 VR 같은 경우도 이제 SK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거 만든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SK에서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년부터 이 시장을 SK는 어마어마하게 키울 생각인 거예요, 지금요. 이쪽 시장을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VR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SK에서 이쪽 시장을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구글한테 다 뺏기고 있으니까. 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삼성은요, 여러분, 이미, 어, 이쪽 VR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한참 가고, 빠르게,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삼성은요.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폰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이 VR 쪽을 큰 무리 없이 다 보실 수 있는데, 폰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어요? 폰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 에,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퍼리미엄 비싼 폰이라서 VR이 자동으로 막 하다 보도 그림도 막 나고 오할 건데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안 나오는 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A시리즈나 J시리즈처럼 중급 모델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빠져서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어 우리가 물론 IT가 약하긴 하지만 은요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폰을 쓰세요 <웃음> 좋은 폰을 쓰셔야 요즘 나오는 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원래는 첫날부터, 네, 첫 수업 때부터 원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이 VR 쪽 있잖아요. 그죠? 이 VR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저 장비를 그래도 갖다 드리면서 하는 거란거죠 아무것도 안, 드리, 안 드리고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주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 <웃음> 하다가,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3, 30개, 31개를 제가 샀어요 31개를 사놓고 조립해서 갖고 오려고 가지고어야지.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오지 않가 <웃음> 결국에 못 갖고 오고 오늘 갖고 왔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에어 제가 어쨌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달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집에서, 집에서요 집에서 어,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다양한 경험들을 한번 검색해가지고요 안으로 쪼개지기만 볼수 있어요.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볼수 있는 방법은 어디? 유튜브,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그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세 번째는 구글 스트릿뷰 같은 별도의 앱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직방 있죠, 직방. 직방 앱을 들어가면요. 은 거기에 직방에는 360도 영상을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360도로 볼수 있도록 해놨어요. 직방은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터치하면 은 360도로 아파트 둘러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직방 앱에. 그걸 터치하면 360도로 아파트를 막 걸어서 그 아파트 단지를 볼수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네. 그거를 어, 화면 터치하면 똑같이 카드보드 그립이 나와요. 반으로 쪼개서 넣어서 보면 마치 내가 그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활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VR도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